자, 여기는 지님 슈퍼농부 농장인데요 <웃음>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 지금 서울 어디서 오셨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왔습니다 아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 구미까지 오신 이유를 잠시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농수산 TV 구독자 여러분. <웃음> 저는 서울에서 온 염인선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어떤 일을 오셨어요? 이먼 곳까지. <웃음> 슈퍼농부님 얼굴 뵈려고 왔습니다. <웃음> 아 팬이세요? 사생 팬입니다. <웃음> <웃음> 아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동네에서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아, 서울에서 목욕탕 운영하세요? 네. 어 그러면 돈 많이 버시겠네. 슈퍼농부님만큼 벌고 싶어서 <웃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슈퍼농부님같이 농업으로 돈 벌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아, 귀농할 생각도 <웃음> 있으신 거예요? 제 마음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웃음> 제 와이프입니다 <웃음> 같이 저는 하시려고아전아직못하아 <웃음> <하면> 좋죠? 는 아주. 저는 는아 와서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주. 저는 아 맨날 는아 하세요? 진짜 지겹게 말 <웃음> 어떤 농장을 시키고 싶은거예요 여러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뭐 고추 농사도 봤었고 파프리카 농사, 딸기 농사 여러가지 봤었는데 아 지금은 정말 슈퍼농부님한테 반해가지고 그대로 형님 가시는게 그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 하는게 주로 양파, 마늘 네, 예, 노지 반응 예. 배추, 감자, 뭐 이런거 하거든요 예. 그걸 배워보시겠다? 뭐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너 월급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요 <웃음> 다른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어이참 묘한 <웃음> 장면인데. <웃음> 아니, 무작정 배우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혼자 배우러 가라 그래야죠. 혼자 가라고? 응. 목탕 목탄 혼자서 운영하시고?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애기몇명 있어요. 3명. <웃음> 대명 <웃음> 부자네 <웃음> 자식 부자 농사짓 수도 잘할 것 같은데, 같은데 대은 <웃음> <웃음> 첫째는 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웃음> 아, <그래. 웃음> <계획적>, 낫는 <계획적 웃음> <나신 웃음>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웃음> 만약 <웃음> 하고 싶다 네. 그 시간이 꽤, <웃음> 꽤 걸릴 텐데 예뭐 네, 년이 됐든 2 년이 됐든 한번 최고의 농사꾼 이승민 농부님께 과찬이십니다 <웃음> 배워보고 <웃음> 싶습니다 아, <배우고> <웃음> 이, 이 정도 정신 상태이면 그, 몇 년이면 어느 그, 그 정도 배우고 가실 수 있어요? 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 영상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닌데 <웃음> 현실은 냉혹합니다 <웃음> 그뭐 힘들고 그 아파서 병원 가는 영상은 좀안 내보내서 잘 모르시겠지만 <웃음> 몸이 남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음> 그 농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땅은 배신 네, 제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하늘은? 하늘을 싸워서 이겨야죠 아, 네. <웃음> 결단, 네? <웃음> 하늘과 싸워서 이기는 <이긴> 은그부르 <웃음> 옆에 계잖아요네 <웃음> 맞습니다 아, 그 정신이 <웃음> 이미 에그 <한 4시네? 웃음> 멘트가 저를 홀딱 빠지게 했습니다 아. 이현아 <웃음> 선생하세아 어. 진짜 많이 해요 몇달 동안 아몇달 동안 계 <웃음> <웃음> 원래 농사를 짓을 <웃음> <칠> 생각은 <웃음> 없었잖아요? 예, 사실 뭐 농사를 잘 몰랐었죠. 근데 네. 이것저것 농업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열심히 해서 어. 성공해서 돈도 벌수 있고 어. 예. 어. 만약에, 만약에 농사 짓는다 그러면 어디서 짓으실 생각이세요? 형님 옆으로 와야죠.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럼요. 눌러 안 겠다. 예. 자택 야, 자택까지 다 받았습니다. 오늘 <웃음> 그 목으로 누리고 <너무> 오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말하고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길을 누군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머릿 속에 이게. <웃음> <웃음> 엄청난 옛날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뭐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라 했습니다 <웃음> 이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일좀 하시겠네요? 네, 예, 현실은, 현실은 그렇게 뭐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하고 싶은 걸 어, 해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너무 그 좋아서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서울에서 3시간 반 운전해서 여기 농장까지 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고민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되면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겠지만 은첫 아, 단추를 이제 끼웠죠 이 어때요 트랙터? 아 트랙터 진짜 <웃음> 멋있습니다 <웃음> 저도 2억짜리 트랙터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 <웃음> 이거 아무나 볼수 있나요? 예? 짝동 방법 배우면 차 운전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야 어떻게 타보시니까? 아... 가슴이 벅찬데요? <웃음> 아... 슈퍼농부님 같이 뒤로 탁 해가지고 아... 많이 봤네 <웃음> 진짜 <웃음> 거기 서니까 어떠세요? 아 저도 한대 장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 뭐죠? 광역살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뭐라고요? 그래? 모든 농민들의 꿈 <웃음> 이거 한 갖고 싶은 거? <웃음> 네. 모든 농민들이 다 돈버는 그날까지 <웃음> 그슈퍼농부를 평상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연예인입니다 저에게는 슈퍼농부님이아 네. 스타다? <웃음> 네 스타입니다 스타 그런 거의 스타? 네제 마음속 <웃음> 그러면은 뭐 연예인들 급으로 신다면 어느정도? 아. 어... 저가 연예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음... 뭐, 정우성이나 뭐,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웃음> 생각하는 급이. 송중기? <웃음> <웃음> 아. <웃음> 송중기야, 송중기. 약간 고객은 겨울거리네요. 네, 네. TV 안 보시는 것 같아. <웃음> 빈센조 송중기. <웃음> 네. 아, 요즘 빈센조 송중기. 네, 네. 아. 저희 와이프가 아주 최고. <웃음> 송중기 좋아하신다고? 네. 아, 그러세요? <웃음> 근데 여기 같이 오셨는데, 네. 뭐 같이 오신 이유라도. 또 사랑하는 남자가 좋다고 하니. 아, 사, 사랑하는 남자가 <웃음> 네. 빈센조를 좋아하는 겁니까? <웃음> <웃음> 아니 슈퍼농구님을 어? 좋아해서. 아, 그 따라오신 거다? 네. <웃음>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저도 조금 봤을 때 웃음소리가 되게 호탕하고 좋으셨는데 네. 역시 그 이미지대로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그뭐 연예인이고 스타인데 예. 어떤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셨어요? 농사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농사로도 성공할 수 있다? 예. 성공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 내 가족, 내 부모님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고 응. 또 다른 농가들한테 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고 응. 그 정도 능력 예. 아,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셔서 예, 예. 이 멀리까지 오셨군요 예. 아... <웃음> 결의가 보입니다 눈에서 <웃음> 진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두 분이서 많은 얘기를 하시겠어요? 필요해요. 애들이 또 이사 가는 거 원치 않아요 on c 이 a n c e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먼저 내려와서 네, 네, 배워야 되는.. 네. 하게 되면 t 네. 렇게될것 같은데 o on 찾아오신 분으로서 귀농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 역시도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승민 농부님 말씀 처럼 많이 고민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최상의 조, 최상의 결과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 많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v 은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멀리 오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